아침은 청양고추맛 짜요짜요 풀업 성능 테스트 해본다 바지처럼 바짝 당겨보자 바지는 먹고 시작한다 부러지겠다 내려와라 그거 조금씩 뺀다고 되겠냐.. 살을 빼야지.. 어..조금만 더..